사라진 달빛 속에 잊혀지겠지 실린 눈물 속에서 차가워진 두 볼에 부서져 번져진 그대 시린 기억 끝에 떨어져 흘렀어 산산히 다 부서진 ฉ참이더 찢겨 짙어진 달빛 속에 흩어지게 지 부르는 개 속에서 산산이 다 부서지도록 저참이 다 찢겨지도록 전부였던 그 시간도 돌이킬 수 없는 그댈 보내고 나서야 깨닫죠 You're my star, you're my dream